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장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장간은 지지에 들어있는 청간을 지장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청간이란 정말 담백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이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더 이상 뭐 뒤에 숨겨져 있거나 하는 그런 에너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는 다르죠. 우리 땅을 보면 땅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땅의 모습과 그리고 그땅 속을 봐보면 뭐 자갈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또 흐를 수도 있고 또그 땅에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땅 속에 들어있는데 지지, 지장간이 이러한 형태를 설명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천간의 에너지와 지지의 땅의 에너지는 다른 영역을 담당하는데요. 일단 그 지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 해석을 하는데, 우리 현실적인 해석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물론 그 지지 안에 들어 있는 지장간을 그냥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또한 어 요즘 최근에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만세력 어플을 다운 받아서 어 열어 보시면은 그 지장간이 다 적혀서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지장간을 어 굳이 예뭐 따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 지장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장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장간은 여기와 중기와 봉기의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기는 굉장히 어 쉽죠. 왜냐하면 천간에 있는 음양오행과 지지의 봉기의 음양오행은 같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잎목을 살펴보면 잎목의 봉기는 간목이 됩니다. 그것은 인목이 양의 목이기 때문에, 청간의 양의 목이 바로 본기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보시면은,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12개의 지지에서 본기를 먼저 찾아보시면, 청간의 오행과 음량이 같은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화와 수의 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사화, 오화 그리고 해수, 자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수 같은 경우는 음이고 자수는 양으로 태어났어요. 생겼어요. 그리고 어 사화는 음이고 오화는 양으로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의 음량에, 생긴 음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자부터 시작을 해서, 자수는 양, 죽토는 음, 잇목은 양, 묘목은 음, 진토는 양, 사화는 음, 오화는 양, 미토는 음, 심금은 양, 유금은 음, 술토는 양, 해수는 음, 이렇게 해서, 음, 양, 음, 양,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오대기의 년이죠. 그러면은 음의 해인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되냐면 양의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해수와 자수, 그리고 사화와 오화는 채와 용이 바뀌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즉, 채. 생긴 모양새와 용, 쓰임새, 쓰임새가 음양이 바뀌어서 쓰인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 본기를 찾으실 때 해수자수 그리고 사화, 오화의 본기는 음양이 바뀌은 그 정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음으로 생겼는데, 양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창간의 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양이죠. 정화가 음입니다. 그러면 사화의 예, 본기는 무엇일까요? 네, 병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화의 본기는 무엇이 될까요? 정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이 바뀌었다는 라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양이지만 음으로 활동을 하고 생긴 모양은 음이지만 양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음인데도 불구하고 천간에 임수가 봉기가 되고 자수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천간에 개수가 봉기가 됩니다. 이두 개가 채와 용이 바뀌어서 활동을 하는 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지는 이제 본기의 음량의 형태가 요두 개를 유념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 본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본기를 한번 쭉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라는 것은 어 여기는 되게 또 쉽습니다. 찾기가 왜냐하면 앞에 달에 우리가 예를 들어 추월에서이월로 넘어갈 때추월의 봉기가 기토죠. 어, 기토의 기운이고 2월 입춘이 들어가면서 2월 4일, 4일이나 5일이 되면 입춘이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기운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는 거죠. 목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잔여 기운이 이제 넘어옵니다. 그 다음 달로 그러면 추월에 기토가 이올의토 그 기운이 여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이제 지지에는 세 가지의 성향이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오묘유 그리고 인신사해 그리고 진술충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봅니다. 자오묘유는 왕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인신사회는 생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진술층민은 고지로서의 역할인데 요세 개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떼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 생지의 어, 에너지가 인신사회 이 생지 에너지가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다라는 것을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마라는 별칭도 있죠. 그만큼 역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 해에 들어있는 지장관은 모두 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기로, 중기도 양기로, 본기도 양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앞에 축을로부터 여기에 기운을 받게 되는데 축을의 봉기가 이 노래 여기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토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양기로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노래 무토가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신사회 생지는 그 모두 양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음에 봉기면은 여기로 올라올 때 양기로 바뀌어서 올라온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여기는 그대로 앞에 봉기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면 축월의 기토는 이놀의 무토로 여기가 되고 이놀의 간목은 묘월에 그대로 간목을 올라오고 그리고 묘월의 을목은 진월의 그대로 얼목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진월의 무토 봉기는 4월에 그대로 무토 봉기로 올라오죠 여기서 사와는 생지인데 어 앞에 달의 봉기가 양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4월의 봉기가 병화인데 병화는 5월에 여기로 올라오고 5월에 정화는 미월에 여기로 정화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미월의 봉기 기토는 신월에 여기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신사해 생지는 양기만 가집니다. 그래서 미월에 기토봉기는 신월에 여기로 올라올 때 예, 무토로 바뀌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월에 임금봉기는 6월에 여기로 올라오고 6월에 신금봉기는 술월에 예, 신금 여기로 올라오고요. 술월에 무토는 해월에 여기로 또 올라오죠. 해월의 임수는 자월에 여기로 올라옵니다. 자월의 개수는 추월에 여기로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앞에 달의 봉기의 기운이 잔여, 잔존에 있는 다음 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기가 남았습니다. 네, 중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삼합을 알아야 됩니다. 지지에는 이제 삼합이라는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합이 되는 그런 어, 지지의 관계들인데요. 어, 지지를 이렇게 이제 한번 딱 보시면은 이렇게 자축, 임묘, 진상, 오미, 신유 수래가 하나의 지구의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위를 갖고 있죠. 동서남북 이런 방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네 번째에 해당되는 글자와 세개 만나서 합이 됩니다. 정삼각형 구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왕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 남북, 정동, 정서, 정남, 정북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동 방향에 묘월이 있고 왕지가 정동의 정방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월 그리고 남쪽에는 오월의 정남 방향 그리고 서쪽에 유금이 이제 정서 방향 그리고 자자수가 정북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오묘유는 바로 어, 정방향에 차지하고 왕지로서 변하지 않는 특성. 어, 그 어떤 그 지지와의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내가, 어, 누구 눈치 보고 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왕지의 특성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그 주변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게 왕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구도를 보시면서 여기서 삼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자 신자진,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이렇게 해서 삼각형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자수는 신금을 만나면 그리고 진토를 만났을 때 전부 다 삼합이 되어서 수기로 변해버립니다. 수국이 되죠. 엄청난 에너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수 하나 있을 때는 정말 뭐 빗물이나 시냇물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 자, 진 이렇게 해서 어 합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이 되어서 바다나 강물처럼 굉장히 국을 이룬 형태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서 어, 변화할 때에는, 예,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지장 간에 변화할 수 있는 씨앗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왕지는 자기가 변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왕지에는 중기가 없습니다. 뭐, 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 오화는 중기가 있는데, 요것은 제가 좀더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자수, 유검, 그리고 묘목. 요렇게는 중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삼합으로 변화할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신자진, 수국이 된 예를 들어보면 신근과 진토에는 수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수를 만나면 수기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이 되는 요소가 중기에 다 들어있다. 어떻게 들어있느냐? 생지는 양기밖에 없다 했죠 그러면 생지에는 양기운이 들어가고 고지에는 음기운이 들어갑니다 청간에 음양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진에서 자수가 수국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생지 신금에 수의 양기가 들어있고 진토에 수의 음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금에 무엇이 들어있냐 찾아보세요 네 수는 임수 개수밖에 없습니다 음양 그래서 신금에 임수가 들어 있고 중기에 진토에 중기에는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네, 고지는 중기에 전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중기에 이미 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수를 만나면 아이구 좋아라 수로 변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연합이 되어서 수국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해묘미 네 해수가 어 묘목을 만나면 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미토도 묘목을 만나면 목의 창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묘목은 중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음, 왕지가 다른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거를 지키면 되고 여기 해수와 미토에 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으로 에, 연합이 되어서 사, 국을 이루 목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묘목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어, 양기와 이제 음기가 있죠. 묘 목의 양은 갑이고 목의 음은 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어떤 게 중기에 들어 있는지 네. 생지 핵수에 갑목이 들어 있고 중기에 들어 중기에 갑목이 들어 있고 미토 고지에 을목 목의 음인 을목이 중기가 들어 있습니다 밑에 올목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지는 양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고지는 중기에 음기를 보유하면서 삼합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오술 사유축 네, 그런데 이제 어, 인오술과 사유축에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고 캐션 마크를 꼭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오한은 왕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기가 있더라. 예, 기가 뭐가 있었냐면 기토가 있습니다. 왜 기토가 있어야만 되는가? 이 부분 캐션 마커를 찍으셔야 되고 또 사유축. 사유축의 어, 삼합이 금기로 변 금국으로 변하죠. 금국으로 변하는데 앞에 생지는 다왕지를 생하는 구성입니다 신자진, 금생수, 해묘미, 유생목, 인오술, 목생화 이렇게 해서 생지는 왕지를 생하는 구조인데 사유추, 사유추, 화생금? 화생금이네? 네 화가 금의 생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화에 중기 기토가 있다는 사실과 사화가 금의 생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요것은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